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TV의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정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 부동산 가격 상승 관련돼서 어떠한 정책을 쓰면 되는가 특히 조세정책 관련돼서 어떠한 정책을 쓰면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어, 오늘은 그래도 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말고요. 그래도 좀 쉬운 얘기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아, 좀, 그, 편하게 접하실 수 있게 그런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예, 오늘 그래서 그, 좀 말씀 나눠주실 두분 오셨거든요. 우리 정세윤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정세윤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예. 본인 안진키가 너무 크게 나온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웃음> 그, 제일 먼저 제가 궁금한 거는요. 왜 요즘에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막 치솟고 있는 거죠? 뭐 자고 나면 막 오른다. 지금, 어, 이거 오르는 걸못 따라잡으면 또이시위에 이 탑승하지 못하면 영영 집을 못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막 급상승하는 이유가 뭘까요? 배경이 뭔가도 있체 일단은, 급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전국계에 걸친 현상은 아니다 아 그런가요? 라는 것은 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어, 이 가격 상승은 또 최근의 일은 아니다 음. 그래서 2014년 전 정부에 최경환 음. 총리가 그때 대출 규제 완화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시작돼서 달아오르기 시작한 것이 사실 지금까지 이제 지속이 되는 건데요 음. 어, 지난 한1 년간 뭐년반 정도의 현상은 특히 어, 서울과 수도권과 이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특정 지역이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음. 이제 집중적으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언론에 많이 부각이 되고 어, 딴 데는 우리 지역은 내리는데 저기는 오른다.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얼마 전에 청주에, 방사광 가속기. 청주 엄청 오른다고, 막. 그게 이제 방사광 가속기가 들어가, 네, 유치가 되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만 급등을 하는 현상인 거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왜 급등하나요? 라고 할 때, 일단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음. 특정 지역에서 어떤 호재가 있을 때, 음. 이제 오르는 것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경제가, 아니, 왜 오르겠어요? 경기가 안 좋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걸 왜 오르냐? 저금리 상태에서 돈을 쉽게 땡겼을 수가 있다. 음.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어디, 뭐 이런 투기 세력들이 이제, 어, 돈을 땡겼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하에서 이제 어떤 개발 호재가 있어야 돼요. 음. 예를 들어, 대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대전에 거주하잖아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는 데가 아니고, 대전 한가운데에 둔산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아, 많이 들어갔 특히, 어디가 잘 그러냐면은, 그 학원이 많은데 네. 일단 호재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누가 단타로 예를 들어 한떼거리로 가가지고 한 다섯 채 정도 갑자기 뭐 매독 올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뒤집히면서 몰려드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현재 그 일부 지역의 가격 급등 현상은 이거는 투기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고 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저금리와 정부의 어떤 음. 오락가락한 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책이 사람들에게 아현 정부가 의지가 좀 없나 보다 해도 되나 보다 그걸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현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구나 음. 하라는 대로 거꾸로 하면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좀 정리해 보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왜 급상승합니까? 라는 제 질문에 첫 번째, 최근이 아니다. 2014년부터 꾸준히 부동산 시장은 달아오르고 있었다. 오히려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어,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어, 양극화되면서 어, 서울과 지방, 또 서울에서도 특정 지역 이렇게 예. 부분적으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뭐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나마 그렇게 이제 호재가 있는 곳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이유는 사실상 투기적인 어, 돈의 흐름 뭐 투기적인 행태 이런 것 때문에 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부동산 규제를 하겠다고 정부가 계속 발표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견딜만 하고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렇게 투기적으로 어, 하는 게 뭔가 좀 정부의 어떤 시책에 의해서 뭔가 좀 당장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도좀 버티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득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오르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혹시부터 보충해 주시기. 해보니까 네, 뭐 이제 뭐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데 음. 지금 돈을 쉽게 빌려서 금리도 낮고 하니까 네.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네. 다른 곳보다 부동산에 이제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몰려가지고. 그 부동산에서 이제 이렇게 가격 상승 현상이 있는데 뭐 이런 거에 가장 큰의인는 역시 저 금융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는 개인이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이렇게 빚을 많이 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금융 방식이 금융 규제 방식이 이제 ltv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주택을 보고 대출을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 지역에서의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는 대출은 뭐 투기 과열 지역 서울에서는 40%만 할수 있다는데 전세가 있기 때문에 전세 60%를 끼고 하게 되면 이제 다 100% 돈을 음. 자기 돈이 아닌 걸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강남에서한채 사고 마포에 가면 또 40%로 주택고 가격에 대한 규제만 하니까 거기서 또 40%를 빌리고 주택 그 전세보증금 60% 하게 되면 또또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서울에서 열채도살 수가 있는 거죠. 음. 다른 나라들은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의 규모를 정하거든요. 그 채무자가 연소득 대비 빌릴 수 있는 총 부채 규모 그걸 이제 총 부채 상환율이라고 보는데요. 네, DSR이라고 네. 그러는데 그 DSR에 의해서 이제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준이 40%예요. 그러 음. 연소득이 1억인 사람이 총 빌릴 수 있는 게 1년에 원금과 이자를 다 합해서 4, 4천만 원이 넘지 않는 규모로 빌려야 돼요. 그럼 그 정도면 1, 2억이 넘기가 어려워요. 물론 30년 장기 모이기로 하면 좀더 많이 빌릴 수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인이 암만 하더라도 빌릴 수 있는 돈의 한계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채의 주택을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의 기본 원리인데 음. 우리는 요 금융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존을 형성하고 그존 조정 대상 교육이라는그존 안에서만 이제 LTV라는 방식으로 대출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허점이 많고 음.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뭐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라든가 사업자 대출 이런 걸 끌어다가 이제 많은 빚을 동원해서 집을 살수 있는 그런 이제 구멍들을 좀 열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이 빚을 끌어다가 집사는 현상이 강하다. 예를 들면 2008년에서 2018년 사이에 미국은 서브프라임 무기론 사태 이후에 그 가계부, 가계대출이 23%가 줄었어요. 독일은 8%가 줄었어요. 영국은 5%가 줄었어요. 일본도 한 1%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25%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을 썼는데 한국만 늘어나는 걸 많이 늘어나지 않게 하자는 수준의 정책을 쓴 거죠. 음. 근데 다른 나라에서 가계부채가 줄어들게 하는 데 가장 결정적이라고 하 DSR 정책입니다. 이게 이제 대환 대출이 대환을 할 때가 오거든요. 이제 거치 기간이 끝나면 은 음. 그러면 한꺼번에 갚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또 빌려 가지고 다시 또 기간을 연장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때 d s r 을 적용하게 되면 돈을 회수해야 돼 일부는. 음. 그럼 조금 조금씩 회수하다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계속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정책을 썼는데 우리는 이런 정책을 쓰지 않고, 이제, LTV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굉장히 많은 대출이 늘어난 거죠. 정부도 이제 이걸 깨달아가지고, 2018년, 이제, 하반기서부터는 은행권에 대해서는 이제 DSR 40% 규제를 시작을 했어요.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이제 뒤늦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아직 그런 걸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버블에 있어서 많은 책임은 국토부보다는 사실 금융위원회가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음. 세계적으로 주택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나라는 없거든요. 음. 금융위원회라든가 어떻 조세정책을 또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수익률이 높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음. 그 비용부담, 조세부담이 낮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거는 사실은 세제정책을 하는 기재부나 이런 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국토부가 이제 이 존잉을 중심으로 해서 뭐 조난에서만 대출하고 그 조세 규제를 하는 그새 규제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 책임지기 어려운 국토부가 무리한 책임을 떠안는 방식이고 책임을 져야 될 금융위원회나 이제 기재부나 이런 데도 뒷짐지고는 이런 모양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짚어주셨고 또그 말씀 하, 해주시는 와, 와중에 어, 그도, 그동안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였던 금융대책의 음. 구멍 있었던 부분까지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제가 뭐 기자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이 여러 개 있지 않냐 뭐 공급을 많이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에 대한 통제를 한다든지 또는 뭐 우리가 지금 다룰 조세, 조세를 뭐 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아예 수도권 집중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 않느냐 특히 그중에 좀 시장에다가 맡겨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될텐데 왜 자꾸 인위적으로 이것저것 손대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어지럽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공급을 통해서 또 공급을 많이 하게 민간 쪽에다가 좀 지원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보통 그 공급을 공급을 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칙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을 늘리면 당연히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은 그러한 그 경제 원론적인 수요 공급이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시장입니다 보통의 경제학 월, 그 원리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수요가,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특이하죠. 예, 네. 그래서 원래의 수요 공급 이렇게 되면은 이 위에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이게 거꾸로 돼 있으면은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음. 이 부동산 시장이 거기다 이제 뭐 공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그렇죠. 것도 이 집을 짓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맞습니다. 하고 땅도 제약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그 부동산 시장에서 이거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수요라고 하는 아니면 투기수요라고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을 쓰는 것이 맞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 그 2014년 전에 최경환 부총리가 이런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쓰기 전에는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음. 그럼 그때 그때가 지금보다 주택수가 더 적거든요. 음. 공급이 안 된다고 하지만 계속 사만채 뭐 이렇게 계속 공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왜 지금보다 집이 더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에 문제가 없었냐? 사실 은 그때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 하니까 음. 어, 집을 살려고 하는 유인이 없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갑자기 그냥 남의 집에서 이렇게 임차인으로 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다 집을 살려고 돌변했느냐? 음. 이거는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다들 막 집을 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어, 이런 상황에서 공급을 늘린다. 그러면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아, 이거 안 사면 어, 또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해서 더 가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음. 공급을 하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하고요.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공급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공급 대상이라고 하는 게 일반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이 아니에요. 음. 적어도 뭐 10억에 가까울 정도로 수도권에 고급 아파트를 공급하라는 거거든요. 돈이 돼서 그런가요? 그게? 어 그렇죠 공급자들도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네. 그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투입된 그 음. 비용에 비해서 훨씬 많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런 데는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람들도 투기 수익을 그럼 불로서도 환수 할수 있고 음. 가져갈 수 있고 음. 이제 그런 구조화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에서 그렇게 해서 생겨난 공급 주택도 결국에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빈 많이 얻어서 하는 것이고, 음. 또,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 끌어다 쓰고 또 그런 방식이어서, 음. 이거는 저는 봤을 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어, 주장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은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심리가 형성이 되면 이제 너도 나도 살라고 그러게 되고, 그건 뭐 투기 목적의 사람뿐만 아니라 실거주 목적의 사람들도 조금 소득을 축적을 해가지고 이제 막 삼십 대말 사십 대 초반에 사야 되는데 아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다 그럼 빨리 사둬야지 라는 심리가 음. 생기니까 빚을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30대가 대거 이제 주택시장에, 구매시장에 뛰어든 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죠. 음. 최근에 3년 사이에 있어서의 주택담보대출의 30% 이상이, 30대들이 뛰어들었거든요. 음. 2017년만 하더라도 한 24% 정도였어요. 음. 예, 더 예전에는 이제 30대들은 30대 초반에 있는 사람은 아직 집사생각을 하지 음. 않고 있고 그랬는데 상당한 이제 불안심리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 불안심리를 이제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계속 그 언론이나 경제학자들의 얘기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절반의 진실인데 주택 전체 공급 부족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정권이나 이럴 때보다 이제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은 더 많았는데 음. 문제는 뭐냐면 이제 30대들은 전부 신규 아파트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1년에서 5년, 1년에서 5년 1년에 넘지 않는 신규 주택만을 이제 원는 거니까 뭐 다세대, 뭐 다가구 이런 거다 합치면 뭐 기존 아파트 이런 거 쓰면 부족하진 않은데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네. 그 세대가 변해가지고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 늘었는데 그 늘어난 신규 아파트를 선호하는 세대가 늘어났는데 그거에 맞춘 신규 아파트는 많이 늘지 않았다. 음. 요거는 뭐 조금 맞을 수 있는 얘기죠. 음. 그럼 그걸 무한히 공급할 수 있냐. 서울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죠. 어렵죠.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분산하는 게 있어야 될 거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거기는 이제 여기보다 훨씬 더 낮은 어쿠더브란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그런 주택들을 공급해 줄 테니까 뭐3 0대나 이런 데들이 오나면 그런 데 가서 조금 더 좋은 주택에서 거주하도록 하자라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음. 또 하나는 이제 구분을 해야죠. 실수요와,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다 만족시키는 공급은 불가능해요, 서울에서. 음. 그러면 적어도 투기수요는 이제 시장에서 자꾸 배, 배제해 주는, 그러니까 투기수요의 사람들한테는 대출도 더 엄격하게 하고 투기수요의 사람들한테는 보유세나 이런 것도 더 엄격해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이렇게 해서 좀 배제를 시키고 실수요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우대를 해주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든가 이런 자기 실 거주목적이면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불안심리니까 원래 다 옛날에 같을 지금 다 기다렸는데 한 30대 말이나 40대 초반까지 지금 불안해서 못 건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30대나 이런 사람들에게 신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는 라 이제 신호는 좀 줘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공공이 주도하는 왜냐하면 민간이 하게 되면 이게 또다 개발의 호재가 되어서 이런 식에 있어서는 다 그게 또 투기의 진앙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공이 주도해서 예를 들면 영구임대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데 이제 고밀도로 좀 개발을 해서 40층, 50층 이렇게 높여서 거기에 이제 뭐 평수도 늘리고 조금 품질도 좋게 하고 거기에 주민들과 주변 주민들도 어울 수 있는 문화시설 이런 거로 만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더 이상 이렇게 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재건축을 시도한 데든가 사업성이 없어서 다시 멈춰 있는 재개발에 대해서 LH나 이런 데가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이제 확정적인 부담과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불안감을 스시켜 주면서 음. 그 대신 좀또 고밀도 개발 해서 공공임대를 많이 확보한다든가 상주 신도시에서 역세권 같은 데서는 이제 청년수형도 구형 공공임대주택들을 고밀도로 개발해서 많이 확보한대든가 이런 이제 공공이 이제 그런 충분히 이제 이런 걸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뭐 용산 기지창이라든가, 뭐 서울시에 또 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무슨 철도나 네, 그 도로부지 같은 데 이렇게 데크를 씌워서 다른 나라처럼 거기에 이렇게 고층으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지어서 공급한다든가. 이런 이 다양한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음. 조금 30대들이 기다리면 그런 주택들이 계속 공급돼서 뭐 그게 집을 안 사고 음. 공공임대에서 조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살수 있다든가. 또 분양을 받더라도, 굉장히 어퍼더블한 가격으로, 지금 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공급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이제 줘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음.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이제 일부 언론에서 는 자꾸 이제 공급이 이제 부족하고 해결을 못할 거다. 이런 걸 하니까 그런 불안심리 때문에 좀 많이 또 뛰어드는 점도 있어서 음. 정보가 그런 걸또 효과적으로 좀 진정시켜주는 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정리해보면 이제 이런 거네. 그, 부동산 시장이 참 재밌어서 가격이 오르면 보통 시장의 원리에 따르면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니까 수요가 더 늘어나는 그런 시장이고 공급은 대신에 뭐 택지를 구한다든지 뭐 번, 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 건축하는데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의 물량 단기간에 쫙 늘려서 어, 수요를 완전히 다 충족시키기도 어렵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급만으로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아 그렇지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주택 구매 열풍이 지금 많이 뛰어들고 있는 게 30대 인데 이 30대들은 자기네들이 주택을 나중에 소유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들을 전체적으로 완화해 주는 그런 투기 세력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런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 정책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음, 만약에 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공공임대 정책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일단 이제 그것은 찬성이고요. 어, 그런데 이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이라고 해서 또또 어, 또 지어서 새로운 것을 지어서 공급해야 된다. 또 이렇게 논리가 또갈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사실은 서울에 여러채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네. 어,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놔둔 채 계속해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 거꾸로 또 아까 양극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팔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음. 그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요 갑자기 임차인이었던 사람 집을 살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에 있는 데서 서울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는 심리는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어서 잘못하면 진짜 어. 전, 전국에 전어뭐 무리를 해서라도 다 서울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왜 신규 아파트를 그렇게 살려고 하냐 비싼데도 네. 저 같으면은 그 10억짜리를 바닥에 깔고 잠을 못잘것 같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 10억을 사서 15억이 잘 오지 않을까? 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그게 빚을 한 5억을 내서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10억을 사면 15억이 될 거라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공급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집 가진 사람한테, 어, 이 비싸게 팔고 엑시트 할수 있는 그런 오히려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어, 내 매물 내놔라. 라고 하면 진짜 엑시트 할수 있는 그런 걸 주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대다 필요한데 불로소득환수라고 하는 장치가 없으면 음. 어,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해봤자 결국에는 집 가진 사람한테 유리한 결과를 음. 팔려고 내놔도 유리하고 음. 가지고 있어도 유리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제 강화. 그데 어, 거기서 이제 또한 가지. 실수요자가 뭐냐라고 할 때요. 실수요라고 하면은, 한채 가진 사람이 실수요냐? 한 채인데 6억이면 실수요냐?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다. 그래서, 네. 그냥,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깔끔한 것 같아요. 음. 어, 내가 뭐 1억, 1억짜리였다가 뭐, 1억짜리였던 뭐, 1억짜리였다, 2억짜리다. 그럼 1억은 불로소득인 거잖아요. 음. 뭐, 1억짜리 집이 있으면 좀 봐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회적인 합의에 따른 것인데, 음. 1억, 그러니까 집을 한, 아무도 없는 사람이 집을 산 거는 실수요고, 음. 집이 두 채인 사람 물론 두 채인 사람이 더 사는 건 조금 더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실수요는 한 채는 무조건 실수요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은안 되고 이제 불로 소득, 불로 수익, 어? 그것을 어떻게 어, 환수하고 그거를 사회 전체가 어떻게 쓸 것이냐 음.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다른 모든 대책들이 다 어우러져서 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이제 또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실수요자라고 이제 하고 있고 모든 세제 정책이나 이제 뭐 대출 정책이나 이런 게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살려는 사람들은 우대를 하고 이제 그럼 거주 목적이 아니라 보유해서 거기서 가격이 올라와가지고 자본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투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제재를 하는 정책은, 예, 한국처럼 수도권에 과밀하게 몰려 인구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뭐 그런 정책을 쓰는 건우선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실수요자라는 사람은, 자기가 투자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냐? 거기도 있죠. 그렇죠. 실거주로 살면서도 이제 뭐 가능하면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빨리 사서 빨리 거주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지 그런 것들을 또 일정하게 제어해 주려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유세 같은 걸 많이 강화해 놓으면 괜히 비싼 주택을 비싸게 사서 일찍 자기 소득 능력에 비해서 일찍 시작을 하게 되면 보유세를 많이 물어야 되니까 비용 부담은 늘어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적절하게 이제 제어를 하려면은 음. 그 주택에서의 어떤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되는데 그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 중 이제 하나가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되겠지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심리가 잘안 생기는 한에 있어서는 비용 부담을 크게 해야 되는데 음. 비용 부담을 크게 하는데 있어서는 뭐 보유세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이렇게 보유세는 강화하려는 그런 정책들 중고 음.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조세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제 얘기가 결과적으로 이제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그 어떤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기대심리를 없애거나 없애지 않으면은 뭔가 초과 수익을 얻기는 어려워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이런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비용 부담 좀 크게 만들든지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조세인데 우리나라 지금까지의 세, 세율이 낮은 편인가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항상 이제 제가 얘기하고 우리 먼저 먼저 먼저 먼저 이제 나중에 조세 얘기였는데 왜세학자한테 <웃음> 떠넘기시나?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네. 보일세를 강화하는데 그러 이게 진짜 다주택자들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강황권리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음. 한쪽은 또 세금 폭탄이라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이제 없이 정책의 목표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양극단의 주장이 항상 보유세를 올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때 그런 정책적 목표가 있었어요. 실효세율 1%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부동산 공시가격이 낮으니까 과표기준이 되는 게 실세보다 낮은 상태, 세율도 낮으니까 음. 그 당시에 이제 0.16% 정도였거든요. 종료세 음. 도입할 당시에는 재산세 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 수준이 뭐 지금도 크게 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에 미국이 한 대도시 지역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지금도 뉴욕은 공시가격이 우리를 따지면 한 90% 시세 90% 정도 공시가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유세율이 한 1.92% 정도 돼요. 음. 그 다음에 뉴욕을 둘러싸고 유주도 한 2.3% 정도 되니까, 실효세율을 따지면 여전히 한 1.5% 이런 정도 됐고, 영국이나 일본도 그 당시 한 1% 정도였어요. 음. 그래서 아, 다주택자들이 부담이 되게 하기 위해서세계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니까 실효세율 1%는 하더라. 음. 그래서 전체가 실효세율 1%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종부세 대상자한테는 실효세율 1% 하자라는 그런 정치적 목표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하려면 늦어도 아마 2017년경에는 실효세율 1%에 도달한다 이렇게 봤는데 음. 정권 바뀌고 나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세율확 늘리고 그 다음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들도 이제 일정 정도 멈춰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실효세율 1%의 목표에 접근하는지 이게 이제 약간 상실된 거죠 음. 그런 상태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바로 실효세율 1%를 정책 목표로 해서 보유세를 이렇게 로드맵을 짜가지고 또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제 이게 좀 흔들렸던 거죠. 그걸 안 하다가 했는데. 12.16 대책에서도 이제 그 정도면 실효세리플에 도달하느냐 이런 정책 목표가 딱 명확지가 않았어요. 요번에 음. 이제 어떻게 보면 12.16 대책은 정부관료들 있지 않는데 요번에는 이제 민주당 아마 이제 정당 쪽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율을 거의 두 배씩 올렸거든요. 맨 밑에 있는 것도 한 0.5%. 그 0.16에서 그 2배 정도 올렸고 윗부분도 2배 정도 올렸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 대로 법이 통과가 되면 한 30억 이상의 시가가 30억 이상이 되면 실효세의 1%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한 75억 정도 돼야지 실효세의 1%가 되거든요 음. 그러면 주택을 75억 정도 갖고 있는 게 아무리 다 주택적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종료세 대상자의 대다수는 실효세의 1%가 좀 아닌 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번 7.10 대책이 그나마 이제, 시효세율 1%라는 정책 목표에 가깝게 보유세를 올린 거다. 그래서, 고점들을 그 좀잘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죠요 국민들한테. 시효세율 1%라는 게 그래도, 많은 나라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부담이 되도록 하고, 그게 어떤 기본적인 정책 목표인데, 거기에 가장 근접하게 요번에, 세월 조정들을 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음. 것들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이제 효과가 있냐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이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그러면 영국 이런데 실효세를 그렇게 보유세를 높였는데 가격 안 오르냐? 그걸 오르죠. 그건 뭐그 거기도 이제 그 과잉 유동성들이 많이 풀어지니까 대도시 네. 지역에서 많이 이제 오르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면 꺾이게 만드는 역할을 분명히 한다는 거죠. 음. 지금 뉴욕에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고 고있 꺾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유세 부담이 엄청 큰 거잖아요. 1.92% 니까 상당히 이제 부담이 커서 꺾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보유세가 집값이 그냥 무한히 오를 것 같은 것들은 딱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음.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7.10 대책은 좀 실효세율 6%라는 정책 적 목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접근하는 그런 정책 수단을 쓴 거다. 그런 점에서 의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세율이라는 네. 게 이제 주택의 거래 가격을 중심으로 시세. 시세. 네, 그러니까 시세. 거래가격을 네. 보통 시세라고 하지 않나요? 시세, 시세. 그러니까 네, 거래가격의 한 1% 정도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목표로 한다. 1%라 그러면 제 느낌은 높은 것 같진 않은데, 그걸 목표로 해야 근데 될 정도인가요? 뭐, 네, 어, 음, 이제 소득의 1%다 그러면 얼마 안돼 보여도 자산의 1%다 라고 하면은, 네. 30억의 1%면은, 얼마인가요? 3천만, 3천만 원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한 건가요? 느낌은 3 0금이 굉장히 부자고 부자한테 3물하는거라 그런데 그건 이제 자산이고. 어, 그런 이제 1%로. 근데 저는 음, 이번 대책은 그래도 좀 종부세도 들어가고 양도세도 들어가고 해서 그전 대책보다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음. 어, 우리나라에 이런, 이런, 네. 이런 이 정도 대책을 가지고서 어, 어떤. 아, 두기 수익이 이제 부동산 투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그만투자라는 그러한 분위기 전환은 절대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1%가 돼도 아마 예. 어려울 거다. 왜냐면, 하 사실 그실수 우리나라 그 정책이 이제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취지하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 어그 만약에 부부가 음. 어, 부인이 6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남편이 6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합산해서 12억짜리잖아요. 12억짜리죠. 세금을 안 내요, 정도 그렇죠. 세금. 1인당으로만 네. 치잖아요. 네. 거기다 그것도 이제 가구원 공시가격이 가구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럼 1가는한 8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음. 16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요. 음. 16억 자산 16억 정도를 가진 사람이 한국에 몇 퍼센트일까를 생각하면은 음. 상당히 상위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도 저도 뭐 우리 유연님도 뭐 어쨌든 그렇다 치고 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것이 거의 부담이 안 돼요. 네 나중에 이제 그걸 팔아서 이제 양도차익이라고 제가 이제 뭐 6억에 샀는데 그것이 이제 9억이 됐다라고 하면은 일단 또 일가구에 대해서 팔때 9억이 안 넘으면은 양도세 부과를 안 해요. 물론 이제 거주를 좀 해야 되긴 하지만, 어, 부과를 안 하죠. 그럼 9억에 대해서, 그 다음에 9억을 넘어도, 예를 들어 내가 살때 7억이었는데 이게 15억이 됐다. 어, 그러면 이제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난 거잖아요. 근데 좀 오래 살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뭐 이런 걸 줘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뭐, 한, 뭐, 한 가구로 치면은 10 몇억에 대해서 음. 보유세건 양도세건 내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음. 근데 그십몇억 정도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한국의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투기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 밑단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음. 막뭐 해가지고 어, 무리해서 얻는 게뭐 9억 10억 사실 9억 10억이 애 이름도 아니고 네. 서민들은 3, 4억 짜리도 어려. 어렵... 우리 우리 그 경제학과에 충남대 경제학과에 막 졸업한 애들이 직장에 취직하면 요새는 그 비정규직도 많아가지고요. 어? 뭐 2,500만 만원 이 정도 받아가지고 연봉, 면봉. 연봉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올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은 그그 그 기준에서 종부세 기준에서 넘는 거에 대해서 3억 정도가 더 넘으면 0.6% 정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3억 정도가 넘으려면은 가구의 부동산 자산이 한뭐뭐 15? 이 정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 공제 다 해주고, 위에 요 조금 남은 거에 대해서, 3억 정도 남았다. 그럼 0.5% 하면은, 전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마어마한데, 뭐, 이렇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이번에, 그, 종부세나 양도세 강화한 거는, 진짜, 소수의, 단타, 고액, 뭐, 뭐, 법인, 뭐, 이런 특수한,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딱 투기 세력이다라고 할수 있는 아주 소수에만 해당되는 얘기지 음. 우리 사회 전반에 벌쳐있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불로소득을 누리는, 누리, 노리고 있는 사실은 내가 하면 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고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여전히 방치하고 있고 음. 이런 걸 가지고서 누가 젊은 사람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어, 우리보다 훨씬 하고 서점에만 가도 재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있거든요. 이미 70대책 딱 7.10 대책 딱 나오자마자 유튜브에 어떻게 하면은 어, 이 대책을 피해서 계속 투자할 수 있는가 쭉쭉쭉 나오고 저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서 여전히 음. 불로소득을 어, 이렇게 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화에서는 잡기 어렵다라고 음. 그렇게 생각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70대책 의 경우에 그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그거를 1%대 정도까지 맞춘 그래서 그건 래서그 어, 아주 위단 예 했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워낙 공제니 뭐또 실수요자라고 할수 있는 어,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또 빠지는 예외 규정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거의 적용받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제 막 뭔가 계속 부동산이 어, 오를 것이고, 그걸 보유하는 게 뭔가 이득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멈추게 하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라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그죠? 지금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억지가 한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음. 어,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빚을 낼수 없는 사람들 정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위험 상태에 도달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음. 그돈 끌어들여서 신용 해가지고 할수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거의 샀다라고 봐야 되고 어, 아주 뭐 우리 의원님처럼 별 생각 이 없으시면 좀몇년 전에 집 사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웃음> 어쨌든 어, 아무 일, 일주일 예. 보합니다 요새 2030까지 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 할수 있는 사람 능력껏 다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서, 더, 만약에 어떤 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이 투기 행렬에 가담할 수 없게, 그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어, 이 상태가 상황이 너무 열받아서, 어, 어디까지 가, 는지한 보자. 오기로 안 하는 사람이던가, 뭐, 그런 상황인 것이지, 이 제도가 강력해서, 이 대책이 강력해서, 이것이 억제책을 발휘해서 안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는 뭐 실시 정책이 뭐 여러 가지 뭐 양도세 뭐 종부세를 뭐 패키지로서는 훌륭하지만 들여다보면 구멍이 워낙 많고 그래서 그 시그널로는 약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까지 나왔던 제책보다는 뭐 상당히 정책적 목표에도 가깝게 좀 대책이 짜여진 거죠. 그러니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계산해 보니까 0가 30억 정도는 돼야지 이제 시오세 1%에 도달하는데, 종부세 대상자의 많은 층들은 그 10억에서 한 30억 사이에 주로 많이 있을 거거든 30억을 넘는 사람도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75억보단 많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전히 과, 과제는 남아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있는 종부세 대상자가 다시 또 10억 이상 30억 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효세율 2%까지 끌어올리는 정책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음.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공시가격도 현실화가 또 남아 있거든요. 그럼 10월 달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어느 정도 목표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연관이 돼 있어서 더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다는 이제 뭐 많은 얘기고요. 그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양재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양세에 대해서는 이제 그 비과세 감면이 지금은 보유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다른 나라서 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일가유 주택자들도 재테크 목적이 있는 게 내가 아직 살 상황은 아니야. 근데도 빨리 사두면은 이제 보유기간이 길면은 양도세를 빨리 면제 받게 되잖아요, 나중에 팔더라도. 그러니까 미리 사도 열려는 유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내가 아직 살 집은 아닌데, 그래서 나는 딴데 가서 전세로 살면서 집은 일찍 사가지고 그게 10년만 맞춰지게 되면 이제 장기 보유 공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거주로 바꾸자 이거죠. 그러면 음. 내가 거주하기 시작해야만 이제 거기서부터 카운트다운이 돼가지고 10년이 돼야 이제 그 장기 보유, 공, 자유, 장기 보유 공제를 이제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딴데 가서 살면서 집을 일찍 사도 봐야 그 양도세 면제를 나중에 감면을 받는데 별 효과가 없다. 음. 그럼 굳이 일찍 사도 필요 없잖아요 빚내 가지고 내가 실제로 거주목적 이 있을 때 사게 되니까. 음. 그래서 비과세 감면을 이제 거주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런 좀 구조 조정이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종부세 시효서 확 떨어뜨리게 하는 게 이제 인별합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되는 게 양도도 세는 지금 얘기했듯이 일가구 일주택일 경우에. 반면이잖아요. 부부가 하나씩 갖고 있어 두 스택이면 안 돼. 네. 근데 또 종부세는 인별이에요. 맞아요. 가구별로 안 하는 게. 그래서 그때 이제 종부세의 그 세대별 합산이 위헌 판결이 났는데 그걸 뭘 가지고 위헌 판결을 했냐면 그 앞에 있어서 금융소득과세를 그 부부 합산 과세라는 게위헌이다그 혼인, 혼인한 세대, 혼인한 가구들을 차별한다. 이런 이유로 위헌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금융소득하고 달리 부동산은 네. 실거주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이제 과세정책을 계속 쓰는 것인데 양도소득세는 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실거주냐 아니냐의 기준은 가구별로 하거든요 음. 사는 걸 가족 단위로 살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금융하고는 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같이 사느냐 안 사느냐 거주를 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당연히 거주 즉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정책을 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가구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라는 건 위헌이 아니라 그러고 음. 종부세는 세대 가구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게 또 위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 게돼버린 거죠. 근데 프랑스는 또 거꾸로 해요. 가구별로 합산과세를 하지 않으면 위헌이다 이렇게 났어요 음. 왜냐하면 실질과세에 어긋나잖아요. 음. 실질은 가족 단위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가족 단위로 어떻게 보면 세제 정책을 써야 되는데 갑자기 가족 단위로 살고 있는데 그것도. 종부세에 있어서는 인별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네. 저도 제가 보기에는 좀뭐 인별 합산 위원은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정치적 판결이었다, 헌법재판소 이렇게 보여지면서 음. 한번 저는 언젠가는 한번 다시 이걸좀 도전해 봐야 되는데 뭐 적어도 이렇게 그 가격대가 좀 높은 쪽에 대해서는 세대별 합산을 좀 하도록 그렇게 음. 하고 음. 그렇게 그렇구나.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헌법재판소가 그걸 다시 위원이라고 할 가능성 이좀 그렇죠.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음. 과감하게서 그런 정책들도 지금 얘말리정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인별합산을 해놓으니까 가구별로 보게 되면 부부가 나눠서 뭐 두채 이렇게 갖고 있어도 이게 그다주택자가 보진 않게 되니까 음. 전부세에 있어서 호점이 거기서는 근본적으로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가구원이 3 명이다. 네. 어. 그러면은 세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맞아요. 음. 그래서 결국 이제. 정교수님께서는. 어 근데 저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정부세는 네. 이제 강화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구억이 음.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억도 좀 너무 높다 이게 음. 네. 그건 진짜 뭐 어떤 기본적인 어 거주 음. 비용 뭐 넘는 거다. 그거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음. 어, 그다음에 하나는. 그건 말고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종부세나 입업세만 또 신경을 쓰는데, 어, 현재의 부동산 세제 구멍이 많아요. 음. 예를 들면, 농가주택에 대한 뭐 양도세라든가. 그, 뭐, 예. 그 다음에, 아니, 진짜, 부동산 절세에 관한 책만 봐도, 비과세에 관한 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그 일가구 일주택에 대한 거지만, 그것 말고도 너무 많거든요? 음. 그런 구멍들을 다 놔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하고 심지어 뭐 국회의원 중에 뭐 어떤 의원은 농지가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뭐예요 음, <웃음> <웃음> 그래서 단 우리가 종부세, 양도세 당연히 바꿔야 되지만 현재 부동산 세제가 너무 구멍이 많고 약하고 이런 상태에서 투기를 안 하는 것은 진짜 어, 성인 군자에 어, 어, 이 중생들을 생각하는 어,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나 가능한 일이다. 음. 그렇게 생각해. 네, 우리나라 이제 그 조세정책이나 대출정책 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조닝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그 국토부가 이 부동산 가격정책을 주도하게 되는 이유가 주로 방식 이제 조언을 지정하면 네. 조정대상 지역이다 뭐 투기과열 지구다. 투기지구다 이런 이제 존을 지정한 고그 구역 안에서만 양도소득세 중과 고 음. 그 구역 안에서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그도 존도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 투기 지역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지정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테이블의 조세나 대출 규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음. 이게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게 존을 지역을 하려면 일단 많이 올라야 돼요. 음. 물가상승률보다 1.5배 정도 이상은 올라야만 조정대상지역들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럼 이미 오른 상태 속에서 조정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각하고 김현미 장관의 시각이 딱 달라지는 게 김현미 장관은 가격이 올라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한 다음에 가격을 잡았잖아. 그러니까 성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미 다 오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했는데 음. 뭐가 성공한 거야. 뒷붙친 거 아니야. 이런 음. 거니까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존을 지정해야만 규제를 대출이나 세금 규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존을 지정한다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이미 많이 오른 상태 속을 봐야만 그걸 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존을 난잡하게 지정해서 대책을 하는 나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국토부가 존을 지정하면 조난에서만 대출이나 세금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금융에 대해서는 DSR이나 기본 원칙을 갖고 하니까, 뭐,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가격대 부동산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많은 빚을 내가지고 주택을 여러 채 사는 음. 것 자체를 차단하고 있고,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고, 음. 또 세금에 대해서도 기본 원칙에 의해서 보유세금 실효세율 1%다 그러면 그 1%의 원칙들을 다 그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거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세율이 기본적으로 강령이지만,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것들인데 음. 이렇게 이제 존을 지정해서 풀었 그것도 존도 또 풀었다, 또 규제했다 그러잖아요. 또 옆에서는 또 기, 옆에서는 또 규제를 안 해가지고 가격이 오르는데 우리는 음. 또 규제를 해가지고 또왜 그러냐, 또 시비만 많이 생기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음. 방식이어서 이 참에 좀 존을 국토부가 존을 지정하면 음. 그거를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이나 세제를 규제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그 음, 여러 대책이 있는데요 그중에 저는 그 세제 대책이 가장 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대책이 잘 되면은 나머지는 좀 헐렁하게 가도 돼요 음.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고금리 정책을 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저금리 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풀린 돈이 결국은 또 그렇게 흘러들어가게 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흘러들어가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아니면 창출하지 못하게 하는 세제가 기본이 되고 나면 음. 나머지 정책들은 금융정책은 원래의 어, 자기의 정책을 정, 목적을 찾아갈 수 있고 그 조닝 정책도 음. 어, 그 원래의 목적을 찾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세제가 그 헐렁헐렁한 상태에서 다른 것 가지고 하려니까 음. 다른 것들이 다 엉망이 되는 그런 상태가 음. 되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그 세제 강화가 보유세, 양도세 강화 그런데 왜안 될까가 참 저는 의문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걸좀종합해 보면은 몇 가지 이제 그 종, 이번에 그710 대책 그래서 이제 세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9억이라는 기준 자체가 너무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인별로 기준상만 되고 세대별로 합산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된다. 공시지가 현실화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공시지가 조정이 있는데 약간 현실을 좀 반영해서 이것도 좀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조언을 어, 지정하는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정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남겨 놓고는 다른 정책을 쓰더라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다른 정책을 쓰더라도 기형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건 별로 안 좋죠 제가 생각해도 금융을 그렇다고 그럼다쪼일 쪼일 거냐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금융 지금 보면 그돈 빌리기가 어렵다고 굉장히 그 자영업자는 이런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금융을 쪼이면 또연세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차라리 불로소득 부동산 투자로 인한 불로소득을 잡도록 세제가 확실하게 돼 있고 나머지 금융이나 이거는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하는게 맞다 말씀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개념 좀짚었고요그 다음에 어그 현재 710 대책 관련돼서 평가도 좀 들어봤고 어 그랬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이걸 온라인에서 지금 이제 다루는데 오프라인 토론회도할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라이브로 좀 중계를 할 건데 그때는 좀더더 더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들 토론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보시고 기본을 좀 닦으신 다음에 그 오프라인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지켜 봐주시면 오프라인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지켜봐주시면 <웃음> 네. 다음에 있을 그 공개 토론회를 좀 지켜봐주시면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두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먼저 아, 이분은? 아니, 얘기 한, 예, 예, 아니 뭐, 예,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웃음> 뭐한 말씀까지는 어,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 어, 이 토지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해방 이후에 토지개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정도의 버금갈 정도로 네. 그러니까 토지를 사유화해서 특히 그 불로소득을 사유화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끼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 저희 학생들이 요새 공부를 하기 싫어해요 네. 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이거죠 네. 저마저도 누가 어 부동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5억 벌었다 이러면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사는게 잘 살고 있나 지금 이현 상황은 너무 심각하고 어,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를 이게 어떤 살, 삶의 의욕조차 지금 음. 그러고 있다 세제 강화해서 좀잘좀좀 좀 좀, 좀 했으면 좋겠다 음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세제를 그 정비하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세정이 조세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거는 이제 기본 원칙을 세워놓으면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지 음.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이 세율을 뭐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정확하게 어떤 정책적 목표를 잡고 기준에 맞춰서 정비를 한 다음에 뭐 음. 이걸 10년 20년 그 일률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거의 문제이고요. 음. 역시 단기적인 집값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금융이 중요한데 이제 금융을 우리가 굉장히 강과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가계부채로 또 이제 새로운 금융위가 기올 수도 있어요. 음. 여기서 집값이 만약 떨어지는 국면으로 한다고 하면 뭐 바로 이제 상당한 위기가 음. 올수 있는 상황이고 음. 집값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가게가 자기소득의 대부분을 돈, 빚을 갚는데 쓰고 있으면, 물론 집값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걸 나중에 뭐 실현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소비들은 정상적인 소비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소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산층들의 대다수들이 사실 빈곤층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구조적으로 굉장히 저성장구조가 고착시키는데 이 가계부채가 상당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이제 그런 걸 겪은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목표로 가야 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5% 이상 늘지 않게 늘어나는 비율을 높지 않게 하겠다는 이런 아니란 정책으로 해가지고는 음. 잘못하면 큰 위기를 배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했던 것처럼 정확히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목표로 잡아야 되겠다는 걸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거에 맞게 금융정책의 기본원리, DSR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뭐 은행은 이미 시작했다고 그렇지만 아직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그걸 하고 있질 않아서 대환대출에 대해서 그 DSR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위험의 대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DSR의 70%라는 것은 1년에 1억을 벌면 7천만 원을 빚값은데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소비가 되겠습니까? 3천만 원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1억짜리의 중산층이 한참 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DSR 그런 기본 원리들을 빨리 도입을 해서 정착시키도록 해야 되고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개혁이 되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보기엔 유일하게 개혁을 안하고 있는 데가 금융위원회 인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좀 개혁의 청사진을 만들고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그래도 두 분이 그 쉽고 편하게 좀 알려주신 것 같고요 저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방송 차분히 보시면서 어뭐 여러가지 또그 챙겨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라이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결국 녹화로 그 보내드리게 된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노타이로 편안하게 한 이유가 아 지금 방이 굉장히 더워요 <웃음> 제가 <웃음> 그래서 이렇게 더위에 약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점 그리고 좀두 어 분하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편안하게 제가 자세도 취하고 해서 좋다는 점? 점 이런 것들 병원일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변 선생 그렇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웃음> 네, 그러면 뭐 저희 이만 물러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저희가 공개 토론에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